지금부터 제가 언급할 사람, 동료, 작가, 창작자들은 전부 저와 성별이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보편이 되는 세계를 상정하고 구현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호명되지는 않는 사람들을 열띤 묘사로 재현하는 일, 그리고 그 초상들을 한데 모아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계를 구성하는 일은 분명히 감상자에게 용기와 애정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책을 만든 것은 2017년이고 그 이후로 꽤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서 책으로 만드는 식의 작업을 해왔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림을 책으로 보여주느냐 아니면 전시장의 화이트 큐브 안에서 보여주느냐에 따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따져보게 되었는데요. 출판물의 본질은 복제고 이를 통해 제가 만든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특히 2020년에는 주변 창작자 동료들의 초상을 그려서 YMFB라는 드로잉북으로 출간했고 그 책에 실린 원화를 나중에 전시의 형태로 공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출판으로 모은 화제성이 오프라인 기반의 전시장으로 나왔을 때 어떤 파급력을 갖는가를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달 정도 진행된 텀블벅 펀딩에 350여 명이 참여했는데 약 5일간의 전시 기간 동안에도 350여 명이 다녀갔어요. 전시장 내에도 YMFB를 포함한 다른 창작자들의 출판물을 구매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마련했는데 그 스토어 안에서도 활발한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진 작가가 작업 활동을 하면서 원화를 300점 팔기는 어렵지만 책을 300권 파는 것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확보한 팬층이 전시 및 행사 등 저의 다른 행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출판 매체를 처음 선택했을 때부터 이런 반응을 전부 계산한 건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경험 자체를 정말 좋아해요. 페이지에 놓인 텍스트와 이미지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서 낮고 가까운 눈높이로 그것들을 읽어낼 때 생기는 책과 독자 사이의 친밀성이 좋습니다. 전부 다른 낮장의 페이지들이 들쭉날쭉한 디테일과 분위기를 갖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연결된 흐름 혹은 맥락을 만들어내는 것도 책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출판 작업을 할때 염두한 개별 이미지, 페이지, 전체로 이어지는 흐름을 상상하는 태도가 회화 작업을 할 때에도 연작을 구상하는 습관으로 이어졌어요. 그렇지만 출판물이 저와 제일 잘 맞는 매체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그림과 그것을 인쇄한 것을 번갈아 보면 늘 아쉽기 때문이에요. 요새는 제 그림의 디테일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상상하면서 그리는 일이 즐거워요. 출판과 전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함께 가는 방향의 기획을 통해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업의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변 사람들의 애정과 호의에 많이 기대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산 물감보다 선물 받은 물감이 훨씬 많고요. 마카는 유화나 수채화와 달리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기 정말 편한 재료였어요. 그렇게 마카 꾸러미를 들고 제가 그릴 사람들을 직접 만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각기 다른 장소성과 시간성에 기반한 상황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묘사를 쓰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다가 쭈뼛거리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사진만 가지고는 그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날의 기억과 제가 평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인상 등을 조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본그 사람의 작업, 그 사람과 같이 나눈 대화, 그 사람에 대한 제 인상과 해석이 만들어져야만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림의 모델이 사진을 스스로 찍어서 보내는 경우에는 카메라의 필터보다는 주변 조명, 자연광 등 다양한 광원을 활용해서 찍어주기를 부탁해요. 그렇게 얻은 사진을 엄청 확대하거나 크롭해서 그리는데 픽셀로 깨지는 모공이나 피부결, 잔털 등을 제 기억에 기반해서 다시 복원해서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YMFB가 나왔던 2020년에 저한테도 동료들한테도 제일 중요했던 화두는 레즈비언이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의 규범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또 그로부터 비롯되는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 역시 레즈비언 당사자로서 그런 논의에 참여하면서 제가 본 것, 제가 경험한 것을 굳이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저를 둘러싼 세계가 더 선명해졌기 때문에 컬러를 잘 쓰게 된것 같아요 저는 개인의 유일성이 창작자의 시선과 태도를 통해 드러나고 기록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각자가 점하는 시간성, 위치성, 역사성이 그 사람만이 사용하는 고유한 표현, 언어, 형식 등으로 나타난다고 믿어요. 그러나 미술 작품이나 대중문화가 사람을 재현해온 방식은 너무나 관습적이고 그런 관습이 요구하는 획일화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지니는 고유함과 불균질함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관습과 불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제나 그러한 제 주변 창작자들의 존재를 참조하고 동경해오면서 성장했어요.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창작자 개개인과 그를 둘러싼 다른 창작자들 사이의 연결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제가 잘 다루는 회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창작자를 그리고 재현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작가들 사이에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는 것을 지향하고요. 작업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사회 안에서 보여지고 작동하는 방식이 같이 가는 형태를 꿈꿉니다. 여성주의적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발생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결해가면서 제 작업에 다가가기 훨씬 쉬워졌어요.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여성주의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작업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주의 때문이 아니라 여성차별 때문이에요. 사람을 계속 크롭하고 일부분 가리는 방식으로 재현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체가 평가나 폭력의 대상이 될까봐 우려해서예요. 시각 이미지의 틀이 곧멜게이지가 교차하는 도마 같다고 느낍니다. 제 작업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폭력과 배제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이게 하고 싶어요. 따라서 저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나 암호를 작업에 기입함으로써 정확히 관객층을 타겟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3월에 개인전을 합니다. 전시 제목은 공통 언어를 향한 꿈이고, 에이드리언 리치의 시집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나에게 공통 언어란 과연 뭘까? 계속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이거나, 이름이거나, 공유하는 신념이거나, 각자의 실천이거나, 혹은 그 모든 것이 축적되어서 이루어진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곧 공통 언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선 사람의 존재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만을 지칭하는 가장 분명한 언어이고, 이는 번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